는이번그때게좀 예. 음. 정유장은 석대 화기 단지입니가다 환승이환승이다 미션 안에서 내부가 오히려 세는 거, 유압이 세는 거거든요. 왜냐면 40km 되면 이제 그런 습관이 안 돼. 바로 풀어차고 그랬데 유압을 공급하는 데예 치면서 나는데 당연히 그런 미션 정확히 가다고 저는 실패하야 되는 같습니다 자는 예전에 자동차만 10만 되면 거의 다 고장 났어요. 이0만원이잖아요